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어둠이 아닌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 간데늘 선한 것 하나 없는 죄뿐인 저희를 주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구원받고 성도된 자로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한 주간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알면서도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며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순종의 때마다 내 마음과 이기적인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작은 허물까지라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경배하는 모든 순서순서마다 성령님의 인도 아래 따라가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실 때 육신의 건강함과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고 귀한 뜻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대통령부터 정치인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까지 늘 혼란하고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식당과 주차와 안내와 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온 성도가 예배를 위해 힘써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세상에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길만 갔을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사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끗해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며,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강을 통해 더욱 힘써 목양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는 복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표가 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일 많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되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암내와 헌금위원과 주차장과 새가족부까지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방송실과 주방 봉사팀과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들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은혜받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간증이 넘치게 하시며 혹여라도 지치고 피곤한 봉사자들에게는 새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나먼 타국에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앞에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 성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랬듯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겐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세상에서 방황이 아닌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닌 복음의 사명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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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원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들이 많고 자랑할 것 많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의 기준과 목표에 입슬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말과 생각을 하면서 그저 내 유익과 안의를 위해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기 원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온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모든 목회사역과 개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들이 먼저는 말씀으로 길을 열어 보이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안내와 방송과 헌금위원과 주차안내, 주방과 교사와 찬양팀으로 주를 위하여 땀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미 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본이 되며 앞서가며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곳에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귀한 열매를 거두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곳에서 더욱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 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마음으로 기쁨을 깨닫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